1번 문제가 생리학을 영어로 PGO, 로지 합성하다. 로지는 학문의 뜻이다. 그럼 무슨 학문이냐 얘기해요. PGO라는 뜻이 nature, 자연, 본질 이런 뜻이고, 로지는 학문이다. 그러니까 생명체, 생명현상을 과학적으로 분석, 관찰하는 하나의 종합학문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 2번. 세포 내의 소기관 기능을 관련 있는 내용 연결하세요. 자, 골지체, 골지체. 고분자 물질의 합성, 운반, 분비 기능을 담당합니다. 미토콘드리아 ATP 생성을 합니다. 리보좀 단백질 합성 장소입니다. 라이소좀 혹은 리소좀 세포 내에 들어온 물질을 소화시키는 효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포체, 소포체 지방 합성하는 장소입니다. 그 다음, 인체 구성하는 세포 중에서 핵이 없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자, 모두 고르세요. 답은? 불러보세요. 백혈구에 핵이 있습니까? 있어요. 적혈구에 있습니까? 없지요. 처음에 핵이 있다가 나중에나 적혈구 성숙되면은 핵은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그럼 적혈구 하나 찾았다. 나머지 뭐 뭡니까? 응? 야 이거 문제 보고도 시험 보고도 궁금하지 않았네, 그죠? 그럼 내가 여러분 답 찾을 때까지 이거는 남겨 둘게요. 찾아 보세요. 그다음 원핵 세포와 진핵 세포를 비교 설명하세요. 원핵 세포, 진핵 세포. 원핵 세포는 대개 크기가 한 1에서 10 마이크로미터 정도 크기를 가지고 있고 대표적인 것이 세균입니다. 세균 박테리아 핵막과 미토콘드리아가 없습니다 그 다음 세균을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눴습니다 그램 염색을 해서 그램 염색의 양성균과 음성균으로 두 가지 그룹을 나눴을 겁니다 자, 이때 그램 양성균 음성균 차이가 뭐냐? 차이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세포막은 가집니다. 그다음 펩타이드 글리칸이라는 요층을 가져요. 자, 이 층이 이 층만 가지고 나머지 그층 위에 인지질 리포 뭐 다당 이런 바깥막 세포벽이 존재하지 않는 것과 펩타이드글리칸층이 굉장히 두꺼운 이런 두 그룹으로 나누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램 그램 염색이 된다는 얘기는 이 펩타이드글리칸층이 두꺼워요. 나머지 이쪽에 세포벽에 있는 인지질 리포다당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램 양성균은 자 양성균의 세포벽은 펩타이드 글리칸으로만 이루어진 한계층 구조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펩타이드 글리칸 레이어는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여기에 그램 염색이 되면 은 자주 빛깔의 색깔이 나옵니다. 그램 양성균이고요. 그램 음성균은 펩타이더 글리칸이 있고 그 바깥쪽에 바깥막이라는 이런 막들이 인지질, 뭐 리포다다 이런 막이 존재합니다. 를 그래서 그램 염색했다가 염색이 그렇게 진하게 안되잖아. 염색이 탈색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자, 그램 음성균은 이와 같이, 그램 양성균과 그램 음성, 음성균이 이와 같이 세포벽을, 세포벽에 을세포벽 펩타이드 그리칸 층만으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그 위에 인지질 리포다당 이런 바깥 막이 있느냐 이것으로 구분을 했다. 했다. 원액 됐고 진액은 이제 크기가 원액보다 훨씬 커요 그리고 핵막세포소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막세포소기관을 가지고 있는 식물세포 동물세포들이 바로 진액세포입니다 진액원액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해주라 그 다음 조직 조직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보호, 흡수, 분비 역할을 하는 상피조직 그 다음에 결합, 연골, 뭐 골, 골격 골 이런 것들 지지조직이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 평활근, 골격근, 심장근 이건 근육조직이라고 볼수 있고 신경세포, 신경교등어, 신경조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운반체를 필요로 하지만 에너지는 필요하지 않고 물질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세포, 그러니까 물질 운반은 어떤 어떤 운반이냐 자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에너지 필요하다 능동수송이다 능동이동이다 에너지가 필요하다 하면은 능동 이동이나 용적 운반이고, 그 다음,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은데 여기에 운반체가 필요하다. 그러면 촉진 확산입니다. 나머지는 뭐 단순 확산, 뭐 여과 삼투 이런 것들이 운반체가 필요 없는 경우의 물질 이동입니다. 자, 이 관계에 에너지 필요하다. 능동 수송입니다. 능동수송 능동이동, 용적운반 그 다음 운반체 필요하다 촉진확산과 이 능동이동 이다 운반체가 필요하다 운반체가 불필요한 경우 단순확산 여과삼투 그 다음 7번 근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옳은 것은 2번 골격근의 근원섬유는 미오신과 액틴이라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 8번, 근육 수축 기전 메커니즘을 설명해 주세요. 자, 근원섬유, 굵은 섬유하고 가는 섬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굵은 섬유를 우리가 미오신이라고 이름을 불렀고, 가는 섬유는 이 액틴과 트로포닌, 트로포미오신. 자, 이세 가지 종류를 들었습니다. 근육 수축할 때 ATP 분해로 생기,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근육 수축할 때도 필요, 에너지가 필요하지만은, 그 다음에 이완해가지고, 이완 과정에서 칼슘이, 그러니까 근육 수축할 때 칼슘이 필요했습니다. 그 다음 근육 수축 이완할 때 칼슘이 이제 원위치 복귀를 해야 돼요 그때 근장 내 거물로 회수될 때도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자, 에너지가 필요하다 근육수축이완, 칼슘 필요하다 그때 자 지금 보시면 근섬유의 근육을 수축하는데 ATP가 필요하다 했어요 이 ATP는 어디에서 공급해 주느냐 자, ATP 공급할 때 ATP 만들어 낼수 있는 메커니즘이 뭐가 있느냐 이 얘기예요. 자, 이거 지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자, 이 푸른 글씨로 된 부분 한번 봅시다. 자, ATP 공급을 위해서 ATP가 만들어져 있는 ATP 바로 쓸수 있지만은 ATP가 있는 ATP 다 쓰고 ATP가 없어요. 그럼 그때 ATP를 만들어 줄수 있는 게 뭐냐 하면 크레아틴 인산이라고 하는 크레아틴 포스페이트 여기 보입니까 크레아틴 포스페이트가 ADP를 ATP로 만들어주고 자기 자신은 크레아틴으로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크레아틴 포스페이트가 포스페이트를 우리말로 크레아틴 인산이라고 해요 자, 크레아틴 인산이 ATP 를 만들어 줄수 있고 그 다음 포도당이 분해 돼서 ATP 를또 공급을 해 줍니다 그 후에는 다 써서 뭐가 해주나 글라이코겐이 분해 돼 가지고 혈당 공급해서 ATP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계속 나가야 되겠지 다 고갈되면 자 근육수축에 ATP 필요하다 어떻게, 어디에, 어떤 ATP를 우리가 사용하느냐? 그 다음, 9번. 세포 내액과 외액을 설명을 해 주세요. 자, 세포 내액, 세포 외액. 세포 내액과 세포 외액. 양이 어느 정도 되느냐? 세포 내액은 약 한, 체중의 한 40% 정도? 세포내액이 한 총체액을 한 42리터로 본다면 세포내액이 한 40%, 약 28리터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세포외액입니다. 세포외액의 간질, 그러니까 세포 세포 사이에 있는 간질의 체중의 약한 15%, 11리터 정도 그 다음 혈액에 있는 혈장 자 이런 쪽이 약한 체중의 5% 한 3리터 정도 자 이렇게 우리 몸의 전체 세포내액 외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그럼 세포내액은 생명현상의 본체가 되는 생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곳이다 세포내에서 그 다음에 세포 외액은 세포 외에서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액체다. 여기에 세포가 필요로 하는 산소나 영양 물질을 외부 환경으로부터 받아 세포에 공급해주고, 그 다음에 세포 내에서 생성된 노폐물을 체외로 배출하는 동시에 전해질 농도, pH, 산투질 농도 등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세포 외액이 물론 세포 내액에서도 이 일정하게 유지시켜 줘야 됩니다. pH도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고. 자, 그다음 10번 문제가 자, 등장액, 저장액, 고장액. 자, 이렇게 삼투압 관련 문제입니다. 자, 등장액보다 삼투압이 낮은 소금물에서, 소금물에 적 혈구를 넣었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이, 물의 액티비티, 물의 액티비티가 어디가 높느냐? 순수한 물의 액티비티가 1입니다. 나머지 혼합되면 혼합될수록 액티비티는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순수한 물에서 순수한 물에서 액티비티가 1이기 때문에 가장 높기 때문에 순수한 물에서 혼합물 쪽으로 물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적혈구 속에 보다 저장 액 그랬습니다 삼투압이 낮은 소금물 속에 들어갔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삼투압이 낮은 소금물 삼투압이 낮다는 얘기는 소금 양이 소금의 양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배추를 소금에 절이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배추를 소금물에 절여요. 그러면 어디에 물의 액티비티가 높습니까? 배추 속의 물이 소금농도가 낮잖아. 소금농도가 낮다는 얘기는 물의 활동도 액티비티 값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배추 속의 물이 소금물 속으로 빠져나오잖아. 지금 얘기가 자, 적혈구보다 더 삼투압이 낮은 농도가 더 낮은 낮은 소금물에 적혈구를 넣었다 얘기야. 그러면은 어디에 물의 액티비티 값이 크냐? 적혈구보다 더 낮은 삼투압이 낮다고 그랬으니까 낮은 쪽에서 물이 물이 적혈구 속으로 빨려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적혈구는 점차 수분을 많이 흡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터져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용혈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 보시면 등장액, 저장액, 고장액 자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 11번 체액삼투질농도 정상치는 3 0 0 m 몰 리터이다. 이건 저번에 뭐 계산하기엔 좀 계산 문제가 한번 보였죠. 300밀리오스몰이다. 그다음 신경 세포막 흥분할 때 자극을 받아서 흥분할 때 일어나는 현상은 답은 소듐이온이 세포 속으로 이동해 들어간다. 그다음 원심성 유런과 구심성 유런을 설명해 주세요. 이 구심성 뉴런을 다른 말로 해서 감각뉴런이라고 그랬어요 감각 뉴런. 정보자극을 감각기에서 중추신경으로 전달해주는 뉴런입니다 수상돌기가 없다는 얘기고 그다음 원심성 뉴런은 운동뉴런이라고도 이름을 부릅니다 중추신경에서 효과기로 내 명령을 전달하는 그다음 중간 뉴런을 다른 말로 연합 뉴런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이는 원심성 뉴런과 구심성 뉴런 그 사이에 자극을 전달하는 뉴런입니다. 그 뉴런의 90% 99% 이상이 이 중간 뉴런입니다. 연합 뉴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 14번 혈액 지표로 영양 불량과 관련된 단백질과 철분의 영양 상태를 동시에 알려주는. 8일에서 10일 정도 비교적 짧은 반감기를 가지고 있는 지표는 뭐냐 트랜스페린이었다 그 다음 헤마토크리트가 무슨 뜻이냐 전체 혈액양의 혈액양 100에 대한 적혈구 양을 비을 나타낸 값이다그 다음 혈액 성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른 것은 틀렸고 답은 4번 백혈구, 호중구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식균작용을 한다. 다음 17번. 엘러지 반응과 관련된 면역 그로브리는 IgE 18번 본인 출제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공부하지 않은 부분은 나머지 문제는 제가 출제를 했고 여러분이 공부한 내용이 안 나왔다 그러면 은한 문제를 출제하세요. 자, 이런 문제였습니다.